얼마 나 내셨어요? 약 68만원 네. 아, 선물 동 때문에 퀸 덕분에 한번 어, 과식적인 그런 멘트도 좋지 않습니다 TG 크러스요네 네. 넣었어요? 넣죠안 넣으면 뭐라 해요? 3 2 이것은김준수라고사수을넣 어? 어. 어. 어. 당연하죠. 아? 많이 드세요. 제가 쏩니다. 아, 어. 이송 <웃음> 이럴 거면 김치찌개 안 떴지. 빨리 말해서 쓰면 형, 피자보다 밥이 더 좋아요. 그럼 너 피자먹자. 아, 저는 샐러 중이기 때문에. 밥이 더 수탁하면서 네? 말도 안 해주고. 어? 내가 하고 하고 내가 하고 하고올리 오옹이야. 올리 오옹이야. 오리. 나아니오랜만데이 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는거 네. 클러치 포기 할게요, 저 목걸이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저 내일 저뭐 다음부터 에코백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안쓰고그래 <웃음> <웃음> 어, 내일 와 들고 왔어요. 그걸 와요. 내일. 지 않아? 내 다 포려놨더라고. 막, 막 헬멧 막던지고막어고길래 와, 헬멧? 써볼까? 들자 쓰고 들어갈 정도면. 아, 머리가 좀 크구나.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 들이 친구밖에 없어요. 친구, 서로, 친구 친구끼리 먹 둘밖에 없어요. <목마> 왜왜 아니, 내, 이거 많이너어이 이거 큰 걸로 원래 죽인가? 아이씨, 나신 친구끼리 안 나가야, 친구끼리. 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친구끼리. 좋아.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보자고. 이 친구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루고 거기 어, 친구 좀 챙겨주세요, 어, 둘이.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만 괴롭혀야 돼요. 윤수는 기만자예요, 기만자. 아 형, 아저 어깨 너무 아파요. 157. 아형 진짜 이제 안 돼요. 이제 저 진짜 못 하겠어요. 156. 아 형, 저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이제 이는안 돼요. 155. 그냥 기만덩어리입니다, 기만덩어리. 윤수만 괴롭혀야 돼요. Cero pajarería, cero pajarería. c h i o n o s i del p i o 레전드 40인의 선전 든 선수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판첫 시즌 17승을 시작으로 코너 대기 5년 만에 186경기로 KBO 대기 최초 103투수가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최소 경기 1 0투수 드리겠습니다. 팬여러분. 어느 날씨고 오늘 한, 그래도 많이 찾아와주신 데에서 저 야구인으로서 여러 팬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을받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라이언스 팬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상을 받게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소원해 주신 덕분에 이상을 받아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